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군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하나님 나를 누리는 삶의 열쇠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좀 감사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에도 또 감사 시리즈가 이어질 텐데 오, 올해 이 감사 시리즈는 이 시즌별에서 오늘로써 좀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고 더 깊은 수렁과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 시련이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악한 영에게 세상의 영에게 내어줌으로써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선포합니다 감사할 때 내가 있는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갈수 있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10편의 고백, 10편 100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이것을 깨달은 자의 노래는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선포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복음서에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감사가 여러분 상가에데또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 몸된 공동체 가운데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실체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예수 그리스도로 추천드리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역사 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지옥 같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신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과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인간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방이 우격사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 8절과 19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넌 반석이야. 너의 교회 위에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열쇠를 줄 텐데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이 땅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때 어디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럼 그 열쇠가 무엇이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음부의 건세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서 환란과 어려움 그 순간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려는 그 권세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끌어내는 열쇠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함을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상관에 충만하게 임하기 또 예수 그스도을 기도드리고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를 누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약간 농담반 진담반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죠죠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다음에 뭐 먹을까 했다가 이제 고기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 권 목사님이 저는 어 무슨 부위에 어느 슬라이드 어느 두께로 먹어야 됩니다 하시길래 역시 먹어본 사람은 달라 네, 그렇죠? 먹어본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씹고 맛보고 소화하고 체험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연해 그래 천국 간데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주의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을 통해서 주와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풀어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10편, 100편은요. 95편부터 100편까지 이 6편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자의 통치를 요청하면서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시가 바로 10편 100편입니다 특히 100편은 이 6편의 시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인재하심과 성실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지존자에게 드려야 될 신앙의 자세다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내라고 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데 이 감사를 선포했다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성에 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여서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한 후에 그감사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의전에 와서 감사의 시로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시편 100편이에요 경험해봤더니 진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네 그 감사함으로 다시 모여서 노래하는 시인데 일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에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하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1절을 히브리 어순으로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외쳐라 불을 지져라 야외께 온땅이여라요 외치라는 말이 먼저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치다라는 원어적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가 먹도록 외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쓰였냐면 여우서서 6장에 쓰였습니다 여우서 6장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그 고함치고 외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 의도가 뭐예요?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도록 너희가 할수 있느냐는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감사해요 할수 있어요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선포입니다 선포하세요 아 저는 목사님처럼 목이 크지 않는데요 목소리 크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입술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기로 선언하노라 그런데 이 선포의 대상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온 땅에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아 우리 야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마땅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을 높여들어라 이것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간에 한번더 건면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는 선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공기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주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검새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이 렇게 선포합니다. 기쁨으로 요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찌어다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순으로 조금 바꿔보면 히브리 어순으로 바꿔보면 섬겨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는데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또는 노래하면서 그 앞에 이 앞에라는 단어는 얼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다는 뜻은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모모와 함께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섬기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담이 에덴 동상을 경작할 때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길 수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전부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공급해 주고 시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빛을 구할 때그 빛이 나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가장 우선수렴 마음을 둘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분이엘의 영광이 여러분 상가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 그 자체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숙이 6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으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을요. Peace be with you. 우리 안에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야 평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애써야 평강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안식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3절에는요. 그렇다면 <웃음> 주의 백성들, 성도와 교회들이 소리쳐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얼굴로 나아가며 노래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3전은 너희는 야훼를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가 참된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것만이너희 삶을 구원해 줄 것을 알아라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알아라 다른 곳이 아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을이 단어를 읽으시면 아 이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스토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서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이거 왜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내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절망과 소망이 없는 말을 쏟아댔든 비난과 수치를 짓더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마 너희도내 거야 사망권세가 우리를 침묵하고 우리의 삶을 쪼개고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내 거야 너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걱정하지마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의미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내 거야 넌내 거야 걱정하지 마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이거 갈라놓을 수 없어 내 거야 오늘 신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그가 나를 만들었구나 나는 그분의 소유구나 난 그분의 백성이구나 기르시는 양이구나. 여러분 양 생각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10편, 23편 떠오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 떠오르잖아요. 푸른 초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흠한의 권세가 오더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자에서 나를 산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요한복 10장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는 양들을 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감사의 요소들이 넘쳐나는 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 시인이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나라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문에 들어간대요. 여기서 문은 뭐예요? 예수님을 성징합니다. 여원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다시 내, 내게 이르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문 너머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근데 그 문을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그의 궁전에 아버지께서 계신 지성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누리는 샬롬. 그 문을 누가 여셨다고요? 예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성서의 주 얼굴을 구할 때 그의 궁전에서 머무는 은혜. 마땅히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입니까? 오절이요. 요하는 선하시니. 토부. 토부. 할례적 교회는 이제 토부 다 알죠. 보기 좋았더라, 토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적인 기주. 그 진리.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 해세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한 충성,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향해 보여주는 충성 왜 충성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나 그 성실하심이 대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천대까지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주시기 원해서 정말 주의 열심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지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붙들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할 때 너는 내 것이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원칙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감사의 열쇠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셨습니다. 3분의 1은 기도하셨고요. 그의 삶의 3분의 1은 복음 증거하시고 가르치셨고 3분의 1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감사의 열쇠를 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네번 정도, 네 번, 네 가지의 사건의 감사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감사함을 표현하셨지만 성경의 이네 군데에서, 네 군데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실패 속에서 아 목사님 저는 실패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사업 실패해도 또 실패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 목사님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아예 대학 떨어져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 있나요? 없잖아요 실패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패 그 속에서 감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와 닿아요? 힘들죠 아니 실패하고 망해 죽겠는데 당장 모을 것이 빚더미가 산더미가 됐는데 감사하라? 불가능합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실패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마태복 11장에 보면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요 특별하게 갈릴리 지역에서 성교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어떤 혜택이냐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목도 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도 복음의 말씀은 거부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주님 참 속상하셨어요. 그들이 왜 표적을 보는 건 좋아하지만 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망설였을까요? 연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10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손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보는 것은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이에요. 무엇을 어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그런데 복음 증가하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적은 수만 주님을 영접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수고고 애쓰는 그 에너지보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결과물이에요 실패어대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를 높여드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패 속에서 감사하다는 것은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요,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열매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에 이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이 미션에 하나님 일하시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집착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제가 유스 사역을 한 13년 정도 했는데어 하면서 아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이들만 많이 보는 중에 유독 마음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 좀껌좀 좀 씻고, 맨날 그 짧은 치마 입고, 사정 짙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이 화장 짙게 하면 되게 웃겨요. 근데, 이렇게 짙게 하고, 맨날 이렇게 배꼽 보이는, 뒤게왜 그렇게 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그러면서 머리도 탁 깨물고, 꼭 이렇게 와요. 그리고 고맨 뒤에 앉아서 딱 다리를 꼬아요. 꼭 이런 자세야, 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 오는 게 은혜였어. 내가 물어봤어넌왜 오니? 넌왜 오니? 그랬더니 그냥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Anyway. 그냥 매주 그렇게 와. 그러다가 한 번씩 안 오면 왜안 오지? 하고 전화하면 어, 전사님 아팠어요. 그래요. 그럼 좀좀 마음이 약하지 않아요. 그럼 또 약사 들고 와왜 유학생이었거든요. 약사 들고 와가지고 먹여요. 그러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 2년을 그 아이랑 보냈는데 제가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늘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에 껌을 이렇게 씹으면서 봐요.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4년 후, 4, 5년 후에 그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 아이가 그만 뇌출혈 때문에 쓰러졌대요. 그 아이, 그 젊은애가. 그래서 몸이 많은 부분들이 좀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상태에서도 재활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 재활 중에. 재활 중에 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의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그래도 존 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재활하면서 그 전보다 말도 조금 빨라지고,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예, 전사님 제가 최근에 태국 성교도 갔다 왔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 당시 그 아이를 볼 때, 얘가 변할까? 솔직히 반포기 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좀한 열정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 바꿔보려고 막, 진짜 별의별 거 먹고 있는 것도 같아가지고, 막술어 내면 맨 앞에 끌고 앉아가지고, 또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내 힘은 안 됐는데 지나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아,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감사함을 하나님 나를 누리는 것이나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하나님 나를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결핍의 상황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 다 아시죠? 사봉세에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결핍된 상태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남자만 5천명이 다 결핍된 상태예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쫓아왔어요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입니다 근데 밤이 되어서 야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먹을 것을 나눠주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한 제자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앉히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네 여기서 축사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니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를 푸는데 어떤 감사를 합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늘 타이밍이에요 미리 먼저 하시길 예측으로 추원드립니다 궁핍할 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없으세요? 감사헌금 몸으로 헌금 헌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사는 방식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 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있으면 나눠줘서 감사하고 없을 땐 채워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웃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채워주셔야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 헤어, 채워주시면 제가, 음, 내가 제가 성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미리 타이밍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자족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족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족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돈이 없다고 자족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족의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미리 감사하는 삶 그럴 때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하셨어요. 요원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어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 지망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을 들릴 때마다 늘 베다니 지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의 나라를 꿈꿨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베다니 지역에 죽음의 엄습, 죽음의 권능이 가득 차요. 너무 슬픔에 빠져서 말조차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그 말을 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 보세요 그 문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궁전으로 들어간다요 감사 찬양으로 들어갈 때 가장 하나님 중심적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때저 멀린 사람에게 가그 소리라 얘기하면 듣긴 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전달 방식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제 방이 1층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2층하고 3층을 사는데 예전에는 어, 식사라고 하 부를 때 우리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밥 먹어. 그러면 틀렸든 뭐 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딸을 보내더라고요. 딸이 있다면 아빠 밥 먹으래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전화를 거세요. 전화를 딱 받으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밥 먹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감사는 친밀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건에 의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사으로 선포할 때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이 부활과 회복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도했던 여동생 마리아가 그 다음절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감사함으로 선포했더니 그곳의 공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그 절망과 슬픔의 공간에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우리 다음 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기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 삶의 영토에서 이 도시 가운데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들고 찬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열쇠 그 키를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언제 또 감사하셨느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때 감사하셨어요. 성만찬 때 예수님 자신이 당할 죽음 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가장 독하고 독한 인간이면 감히 피하고 싶은 그 수치와 어려움 침뱉음과 그 멸시, 그80 킬로 되는 그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헐어 올라가면서 죽기 위해서 못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게 고통스러워 겨우 숨이 모실 정도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형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여기서 떡을 같이 해서 축복하시고 이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자네같이 감사기도 하시고 그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흘린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이 떡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걸 의미하고 그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예비하신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간에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열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적으로 베푸십니다 이거는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전쟁의 노행물을 차지해야 됩니다 주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감사로 여십시오 그 죽음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게 예수 그리토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다 가진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다 소유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큰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 부르지시며 나아갈 때실패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결핍의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절망의 그 순간에서 감사할 때, 죽음의 그 순간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느님 나라 누리시길 감사로 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느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예수부터 추원드립니다 아멘